신곡입니다. 여러분, 저 너무 신나요. <웃음> 제가 진짜 이걸 해보고 싶었는데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다이어트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오늘 할 거예요. 간장게장 4마리하고 양념게장 1kg. 김 부각하고 그다음에 조미되지 않은 김. 요거는 양념게장, 간장게장 소스예요. 계란 노른자 4개. 참기름도 따로 준비했고. 흰자는 그냥 붙여왔어요. 밥 3공기 준비했어요. 게장하고 양념게장 1kg 해가지고 42,000원에 샀고요. 그 다음에 김부각은 요 정도 있는데 5,000원에 샀거든요. 배달 같이 시켰는데, 김부각은 약간 좀비실한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<웃음> 우와. 우후후. <웃음> <웃음> 우와. 어머어머어머 어머, 어머. 음. 오늘은 좀 지저분하게 먹어도 양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 깨는 위험하니까 안 먹을게요 그 다음에 게딱지에다가 딱 간장 살짝 넣고 근데 이게 게가 큰게 아니라서 불편해 그냥 이렇게 해서 섞어먹어지 노른자 딱 해가지고 참기름 이거지 괜히 밥도둑이 아니야 양념 대박이다 진짜 손을 오늘 바꿀 수가 없어서 조금 지저분해도 양해해 주세요 양념장에다가 밥 비벼 먹을 거야 개가 작아서 좀 아쉽다 음, 참기름 살짝 넣고. 아, 흰 계란도 있었지. 흰자도 살짝 넣고. 음. 솔직히 개인 취향은 양념게장이 좋거든요 저는 근데 먹다 보니까 간장게장에만 손이 가는 거예요 쓰이, 왜 이런지 모르요 아가미 제거할 때알 같은 작은 게 따다다다 붙어있었거든요 암모니아 맛이 확나 응? 응? 뭐야? 다리밖에 안 남았네 아이 수라 근육은 노른자도 다 넣습니다 양념을 먹고 간장을 먹다고밥세공기 데워놨었거든요? 근데 딱 맞네? 짠걸 먹으면서도 물한 번을 안 먹었네? 물 준비했었거든요? <웃음> 이때까지 제가 먹었던 게장 중에 가장 맛있어요! 이건 아닌데 심각하게 짜지 않고 나쁘진 않았어요. 양념이 맛은 더 있었거든요? 근데 왠지 모르게 뭐 간장이 계속 손이 가.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 김에 먹을 때는 간장을 비빈 밥이 훨씬 더잘 어울리는데 양념게장을 먹을 때는 김부각이 진짜 잘 어울렸어요. 오늘 진짜 지저분하게 먹방을 진행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. 진짜 먹고 싶었던 거라 진짜 허겁지겁 먹어가지고 멘트도 잘 못했던 거 같고 너무 먹는데 몰두해 있었고 또 너무 지저분하게 먹은 점 진짜 정말 죄송니다